봅시다 야.. 아즈문에다가 디아비 아즈문이 선수가 에버크젠이 없구나 와.. 약발 이 와.. 속력은 괜찮은데 약발 이 와.. 저건 좀 힘들텐데 등급한번 볼게요 티어가 어디신지 혹시 아 어, 맞다 처음 하셨다 진짜 피파 처음이라 하셨으니까 그러면 인정을 할만하긴 한데 손흥민도 이거같은게 요즘 가격대가 나아졌습니다 어... 차붐에다 괜찮은데 아즈문... 아즈문... 아즈문을 나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은 처음 아 내내 아니면은 저 어차피 팀평이나 이런것들 많이 들어오거든요 제 방송 보시면서 정하셔도 상관없어요 대한민국팀 하시다가 그리고 좀 오셨더라면 저는 좀 추천드린다면 800억이면 AC밀란도 나쁘지 않아요 AC밀란 아니면은 저가 800억대 쯤에 첼시팀을 고려를 했었는데 첼시도 나쁘지 않고 어 할만한 팀들은 많아요 800억이면 어 근데 일단 무사 디아비 이 친구는 속력은 진짜 좋은데 약발 이가 거기에다 주발 손은 없잖아요 어, 이 선수는 초보자분한테는 좀 비추 약발이는 나도 지금 감당을 못해 그리고 비르츠 이런 선수들은 세우첸코가 1티어예요 진짜 진투, 골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1티어 이 선수들은 써도 상관없다 어. 사돌이나뭐사돌리는뭐 인정인 풍요이라는지 이런 부분에 있으면 좋고 라데기 나쁘지 않고 팀 자체적으로 나쁘진 않은데 약발이 저거는 좀 문제가 많이 커요 빙빙에 적어도 사부미나 뭐 소니는 그렇다 치는데 이 선수만 바꾸면 상관없겠다 200... 200억이시네요 어, 디아비 이 친구 말고 다른 친구 추천드릴게요 레버쿠젠이면 무사 디아비 말고 없나? 네 디아비 바꾸는거 추천드릴게요 레버쿠젠이면 나 방금 발락봤는데 발락... 아 그것 때문에 되겠지? 카베르츠 돈 생긴다면은 좀 그냥 들고 계셔도 되고, 어, 좀 모으세요. 일단은 100억이면은 계속 좀 많이 모으셔야 돼. 차라리 윙어로 손흥민을 보내버리 왼쪽 윙어로 그 다음에 중앙에 아까 발락 봤는데, 발락을 안 쓰시는 것 같았거든요. 근데 그나마 저는 발락 추천드려요 진짜 발락이 있는데 발락을 안 쓴다? 소니 크로스도 있고 이런 손도 있는데 그러니까 특성 이것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드리블 가속력 아 저건 좀 근데 크기는 한데 아, 아 저게 좀 크기는 한데 아 약발이라는 이게 이게 너무 크다 지압이 말고 나둘 선수가 없나? 약발 3, 2 이런 건 너무 커2019적 으로 불러면 디바이 는특 성분 불러 온거나 잠시 만요. 한번 봅시다 레버 쿠젠. 이거잖아요 무사 디아비 비르츠 21일2 맞고 이시빌, 이시크시크시크구야 누구야? 나즈문 말고 시크 쓰시는 게더나셨을것 같은데? 시크 이 친구를 안쓴 이유가 가격 때문이시죠? 그쵸, 그렇죠, 가격 때문이죠. 나중에 시크로 바꾸면 될것 같고. 차라리 CM으로 보십시다. 저 친구 같은 경우는 왼쪽 윙으로 손민 보내버리고. 음 그치그치 그치. 보내버리고 비르츠 비르츠 들어오고 계셨나 와 쟤도 좀와 이거 외우기가 빡센데 그냥 차라리 저 친추 좀 해주실래요 차라리 저 친추 해주시면 저 그냥 그거 보고 계속 좀 볼게요 와 이걸 그래서 봤다, 가안 봤다, 봤다, 가안 봤다 하는 게좀 그렇네. 비르츠를 CM으로 넣어 음. 고손흥민 왼쪽 위용으로 보는거 맞는 거 같고, 비르츠를... 살아있네요님, 추천 정말 감사하고 중미, 와주셔서... 이보다... 아, 애매하다. 이 친구들. 손흥민을 왼쪽 윙으로 일단 무조건 보내시고요. 그 다음에 음아 하... 비르츠 팀평 가능해요. 추천과 실자좀 부탁드릴게요. 아 이거 어렵다. 진짜 어렵다 이거는 이걸 안 쓰자니 바꿀 선수가 없고. 배웅님 음... 추천 정말 감사하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거기에다가 만약에 진짜 이게 높았으면은 모르겠는데 높은 곳 부담 가치가 좀 높은 것도 아니라서 이게 또 애매하고. 살아있는 내용님 에드발루스 같아요. 애매하고. 그러면은 그나마 괜찮은 거를 해봅시다 그러면 그나마 왼쪽 윙으로 손흥민 보내고 시크를 중앙으로 씁시다 그게 괜찮을 것같아 그나마 해줄 수 있는 인시방편인데 이것도 약발 3으로 바뀌어 버리니까 근데 골결이 1 2 3이라서 애매하다 <웃음> 그냥 팀갈 하시는 게좀더 괜찮을 것 같아 네, 팀갈이 팀갈이 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닉네좀 알려주실래요? 팀평 가능해요? 네네 그나마 팀갈를 하는게 훨씬 나을 것 같아 진짜로 그리고 만약에 저걸 포기를 할거면은 포기를 하면은 발락을 하는게 맞고